자 부산의 명소와 명물들을 디벼드리는 디비고 저희가 태정대 도보편으로 영도등대에서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렸었는데요 도보편에서 못 탔던 단우비 열차가 다시 개시했다고 해서 어, 이번에 갈 때는 유람선까지 단우비 열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소가 모인 기계로 있어요. 여기. 3원이네요 오늘 중으로 다시 운행을 해서 갈 때는 열차를 타고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 간격은 원래는 20분이네요. 원래는 20분인데 지금 그 운행을 안 했다가 갑자기 시작한 거라서 아마 많이 밀려가지고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나봐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음, 두명인가다수해도 회수, 되겠습니까? 강장 가실 거죠? 다른 여유 없 예, 예, 예. 아, 이게 하나를 원래 왔다 갔다 어, 어, 그래. 할수 있어요? 예, 예. 아, 그래도 오늘 못할줄 알았는데 타게 됐습니다. 오, 오, 오. 이거 저거. 와. 리가이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 이동. 저희는 유람선 중에 하나를 탈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누비엘 차 내리자마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람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제법 내려가시면 가시면 어서 오세요. 두명 어른 두 명이요. 개인 두 분이요. 이쪽 그 예, 예. 오세요. 이 물, 이 속강 같이 할수 있어요. XX감. 그러면 아, 이건 현금이에요. 네네, 아, 성명, 생명, 아, 생년월일, 생명, 아, 생명, 아.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아, 됩니다. 됐나? 니다 4월 28일. 신분증 갖고 오셨죠? 예예예예. 여기 배 타는 순서가 되니까 제일 앞자리로 가세요. 네. 네분 시간 다 있을 거예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아이들이 몇 명이 탔다는 걸 즉시 출항과 동사 해경에 보고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멀미 안 하겠죠? 멀죠 감사합니다. 때하발한 자, 이런... 네, 뭐... 어... 어... 부산에, <웃음> 부산런소이 다른 점이 이 갈매기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와, 벌써 얼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따라붙었습니다. 자, 자, 자, 일단 안전을 위해서 던지라고 하던데, 와! <웃음> 아, 이 돼지 갈매기들 뭐, 뭐, 나 가자! 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다시, 다시, 다시. 이무라! 와! 야, 진짜 이 태종대 유람선 진짜 특별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또 이게 동물들하고 가자! 오! 방금 이 카메라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에 떨어진 것도 얘들이 차서 먹습니다. 얘가 너무 갈매기에만 집중했는데, 이 태종대 유람선은, 우리가 도보로는 또는 이단호별차를 타고는 볼수 없는 사실 태종대는 이 해안 절벽이 절경인 곳이거든요. 그거를 이 바다 외곽을 돌면서 볼수 있다는 게이 태종대 유람선의 가장 이 멋있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얘들, 우와! 아이고 저 발리는 소리 지리니까 어, 비디오 괜찮으십니까?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그 전망대거든요. 야, 이 위에서는 안 보였는데. 밑에서 보니까 또 저런 또 아름다움이 있었네요 아, 이야, 이 정도면은 확실히 딱 도보편하고 비교해보면은 요거 아까 전망대에서 봤을 때랑 이유랑선 타고 가까이서 보는 것또 다르죠? 아 부산관광공사 유튜브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유튜브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 아저 포천이요 포천이요? 부산의 매력, 아, 아. 부산의 매력 뭐 있을까요? 부산의 매력 아, 부산한구 부산 한국 서울도 그렇지만 은 네, yeah. 서울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뭐 한옥 좋아한다 말하지만 은 음. 부산도 많잖아요 네. <두질> 어, 참 좋은 거 같아요 왔으면 먹었는데 와아는 바람에 와! 왔다 다 와우! 안녕! 와우! 와우! 다다 하지만 경관이 <웃음>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이게 아까 저희가 저쪽에도 있었고 저쪽에도 가봤었는데 이 도보로 갈 때는 볼수 없었던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이 놓치고 갈 뻔했네요. <놀람> 태종도 네. 놀러 오시면 유람선 한번 타 보시고 멋진 경관과 갈매기들하고 식당주는 네. 색다른 <웃음> <슬픔을 아프고 웃음> 체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람선에서 네. 안 되고 태종대 유람선에서 가능합니다. 부산 유람선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부산 t 비고